다이어트 승급 시즌이다. 121kg 흰띠부터 시작해서 10kg 감량마다 승급해왔다. 이번 30kg은 파란 띠로 승급한다. 셀프 승급 시스템. 복치고 살 빼고 혼자 다한다. 승급하기 전에 간단하게 살 빠지기 전에 몸무게를 체험한다. 내가 감량한 무게만큼의 중량을 짊어지고 빠진 살의 무게를 느껴본다. 아직 웃음이 나오지? 쌀을 앞뒤로 가방처럼 만들 생각이다. 사용하던 띠를 이용해서 준비해놓는다. 완벽한 고정 완벽한 핏 20kg은 앞뒤로 메고 가고 나머지 10kg은 중량 밴드를 사용한다 셀프 요요현상 북치고 살찌고 혼자 다 내일 아침 일찍 등산으로 시작한다 20kg 정도는 할만했는데 30kg은 장난이 아니다 기분 좋은 아침이다. 비올 것 같아. 비오면 못하는 거지. 처음 시작은 24시간 체험하려고 했는데 인생 마지막 체험이 될것 같아서 적당히 하기로 했다. 한번 입으면 벗기 힘드니까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. 이케 잘하다 꼭 이런 날 알고 사고친다.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지. 타바스코 중독자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눕고 싶고 쉬고 싶다 무거운 만큼 에너지 소비가 확실히 많다 잠깐 핸드폰보다 나가야지 누웠는데 눈 뜨니까 3시간 지났다 무거운 거 몸에 달고 있으니까 행동도 상치기 전의 모습이 나온다 나가야지 정신이 멍하다 몇달 전만 해도 내 몸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다시는 살찌지 말자 이런 무게를 몸에 달고 있으면 집에만 있어도 힘들다 결국은 올라왔다 이 몸무게는 관절에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신중하게 걸어야 한다 카메라에는 잘 안보이는데 내 눈앞으로 구름이 지나간다 해무는 영화에서만 봤는데 움직이는 한게 느낌이다 바닥에 함부로 앉을 수 없다 한번 앉으면 일어서기 많이 힘들다 이 병막 같은 짓을 벌써 세 번째 한다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정말 열심히 살 빼고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진다 고작 몇 개월 전에 몸무게지만 이런 몸무게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몸이 무거운 만큼 배가 빠르게 고프다 꼭 이런 날 무거운 택배가 오더라 어! 무거운 몸으로 무거운 택배 언박싱 쉬는 시간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 점심 먹어야지 저번 치팅하고 남은 불닭 은 다음에 먹고 두부, 팽이버섯 몸이 무거우니까 간단한 조리도 힘들다 그냥 모든 움직임이 다 힘들어 숨쉬는 거조차 주황색 밴드는 살이 빠지기 전에 무게로 턱걸이가 되는지 궁금했다 엄청 강력한 고무줄 유튜브 각 나오려면 하다 떨어져야 재미있는데 떨어지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안전하게 꽉 잡고 있다 나비같이 가벼운 착지 가방이 파손되어 더이상 진행은 불가능하다 오늘도 체중 감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몸으로 직접 느껴봤다 나는 내 몸을 고문하고 있었다 저런 무거운 물건을 항상 들고 다녔던거다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살을 내려놔서 정말 다행이다 힘들게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 이제 내려놔도 돼 다이어트 시작해서 내 몸을 편하게 해주자 먹고 싶은 거 스트레스 안 받고 신나게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린 이미 신나게 미리 당겨 먹어서 많이 먹었잖아 미리 당겨 먹은 만큼 잠시 쉬어 가도 돼 누구나 방법은 알고 있다 변화를 원한다면 삶에 변화를 줘야 한다 누가 대신해 줄수 없어 내 자신이 결심하고 변하면 된다 잘 생각해봐 이미 방법은 다 알고 있잖아 실행만 하면 돼 Thank <laughs> you.